육각! 육각 붙이는 방법 인데요 육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온 방법 안에서 밖으로 나온 방법은 어떤 강점이 있냐면은 여기 이 홈에서 이 홈에서 여러분들이 어, 문틀에서 문틀에서 병합으로 붙이는 방법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붙여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음, 홈 쪽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 방법이 예,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강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이 방법을 써야 되겠고 여기다가 뭐, 뭐 유리를 깔고 사진을 붙인다든가 막해서 기판을 쓸 때는 이, 이, 이 방법이 필요 없겠죠. 데 이 방법이, 여기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조명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일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안그러면 음 안에서 밖으로 놓고 이걸 마지막에 붙이면은,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이 방법만큼 절대 깔끔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해보면 아시지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을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두께자를 가지고 서 태워, 이렇게 다 따줘야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두께자를 가지고 이게 렇 따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따른 걸 생략을 하고 밖에서 안으로 바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안쪽을 위주로 맞춰서 가는 걸, 안에서, 안에서, 바, 안에서 밖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미에미에 여기다가,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렇게 맞췄으면은, 잘 맞췄으면은, 그 다음에, 고고지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강조한다, 어디를 강조한다. 이홈 여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쉽다. 이렇게 잘라서 커팅을 하고,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눕혀가지고. 자, 이제 있을 때 여기가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요. 그다음에 음, 미트폼은 채워준다. 채워준다. 이렇게 이만큼만 채워 주시면 돼요. 이 두께만큼만 채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 하다는 것이요. 디테일 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이렇게 태워주는게 태워주는게 똑같이 5 m m 면 5mm, 3mm로 3mm 양쪽에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정확히 태워주느냐 따라 가지고 뭐 디테일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뭐 그렇게... 그래서... 음 어떤 걸 먼저 붙인에 따라 가지고 눈높이 시공이 조용이 되겠죠. 눈높이 시공 을 신기 걸 쓰셔야 돼요. 눈높이 시공이라는 게 뭐예요?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필립 면이 안 보이게 하는 게 눈높이 시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눈높이 시공이 적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켜 주셔야 돼요. 이쪽 면을 강조할 때이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 면이 이쪽 면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 줘야 이 방법을 이이 음, 방법 이 방법을 쓴 보람이 있겠죠. t e a n k 자 여기까지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2개, 4개는 2부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